게스트가 오셨다면서요? 오늘 이분은요. 네. 전국민이 아는 카페 사장님이 스페셜로 오로 오시는데. 자 나와주세요. 준이 아아 오빠. 커피 한잔 할래요. <웃음> 두 입술 꼭게물고 넘기는 그 말. 뭐라고? 혜자 씨. 아 오, 자가자자자자자. 어? 너무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아, 아, 아 뭐야, 달달해 아, 우리 후배님. <웃음> 이름은 최준이에요. 어 이쁘다. 왜 이렇게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하지 요 <놀람> 여러분들, 어 이제 가을 바람이 살살 불기 시작했어요. 옆구리 많이 시릴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 옆구리 오늘 준이가 꼭 채워줄게요. 어못 <놀람> <놀람> <놀람> <와, 놀람> <오>, 보겠다. <놀람> <놀람> 오랜만에 못 보겠다. 뭔못봐 <놀람> <모>, 바보들아! <놀람> 네. 본인도 자기가 느끼한 거아 봐요 어, 스스로가 닭살이 돌아 <웃음> <웃음> 뭐야? 어, 잠깐만 이렇게 하면 캐릭터가 뭉개가 되는 거지 뭐야 닭살이 닭살 도어 닭살이, <웃음> 닭살이 스스로 도다 이렇게 좀 매력이 많잖아요 인기도 굉장히 많으시고 주변에 대시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좀 어때요? 네, 아, 인베 그러므로 굉장히 이제 많이 연락을 주세요 연락을 주시고 이상형이다 음. 어 진짜로 그러니까 저도 놀란 거예요 스스로 혹시 그, 나중에돈 빌려 달라는 얘기 안 해요? <웃음> 그치 그치 시장은, 진짜 많아 시작은 대신데 맞아, 맞아. 끝은 돈좀꺼죠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답장 자체를 안 해요 아 <웃음> 조심스럽잖아 그게 어. 하지만 굉장히 어, 저를 좋아해주시는 분이 많다 뭐, 그 정도까지는 내가 아 봤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살이 되게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어. 제가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다이어트 콘텐츠를 좀 찍었는데 어 100일 동안 세명에서 45kg를 빼는 다이어트 콘텐츠를 찍었어요 100일 동안? 100일 동안 그 정도 다이어트를 했으면 조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좀 어땠어요? 어, 사실 저는 이제 야식도 밤에 못 먹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집에 가서 혼자 이제 혼술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푸는 스타일인데 아, 그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를 되게 좋아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고기 최대 몇 개? 몇 근? 소고기 1.8kg. 아, <웃음> 많 근? 최 제가 한창 많이 먹었대 정말로 왜냐면은 길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먹는 양이 원래 많았어요 네. 오늘 기대해봐도 도 될까요? 어한번 열심히 알겠어요. 해볼게요 영자씨 <웃음> <웃음> 소름... 본인이 하고도 <그것도. 웃음> 어, 제발 근데... 제발 이 근데... 닭살 좀 찢지 마세요 와 국물 양이 예술이다 와... 짜박짜박하박 짜박짜박하게 자작잖아, 그래가지고... 자박, 음, 향 너무 좋다. 맛있는 향 나요. 사장님 이 들깨를 되게 잘 활용하신다. 여기도 들깨가 많이 들어가. 그렇지. 그 향이었구나. 나도 이게 뭐지 음, 들깨 향이야. 들깨, 들깨 들깨. 아니 이게 나도 진짜 저기 들깨 좋아하는데 들깨를 딱 먹고 그 다음 날 잠이 들 잠이 들게 잠이 들 잠이 들게. 들깨. <웃음> 술이 들깨고 술이 들깨고 들... 중근에 어. 설마 했어요 진짜. 설마 이더니이 겨누 했더니 안녕히 계세요 <웃음> <웃음> <웃음> 자, 닭다리 여기 응, 음, 아이고 아니, 이 사람 다 너무 잘 먹을 줄 아는 게 다리, 닭봉 이런 거만 고르네 지금 맞아, 제일 찐득인거 어. <웃음> 음. 닭이 나왔으니 메인 메뉴가 나왔으니까 <웃음> 짠. 짠, 잘 먹겠습니다 오우 와. 우 어우 어우 어우 어이도뭐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잖아 어우 어우 데요 어우 어우 어야야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야들 어우 이고어에양념어 엄청 진하게 어어들어어 이거 안에까지 잘어어있네 진짜 겉돌지 않아, 양념이 그리고 야채랑 부추가 많아서 음, 비리지 않아요 음. 닭 냄새가 안 나요 이게,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편하네. 그쵸? 응. 손으로 먹으면 응. 훨씬. 오늘, 혜준 씨 진짜 잘 먹었거든. 입 모양이 다르네. 네, 발고라는 게 달라요. 응. <웃음> 어우 참 나는 비닐은 조금 있다가 써야 되겠다 에, 너무 좋은데 어. <웃음> 음. 어. <웃음> 음. 날개 발골 다들 발골 실력이 엄청나네요 와저 왕건이다 저거. 봐봐. 아 이래 뭐 겉은 안 해요. 진짜 발굴을 잘한다. 발굴? 입은 해준 씨도 만만치 않네 네. 입 사이즈는요? 약간 준 씨는 약간 음미하면서 먹네요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아, 너무 뜨거워 <웃음> 뜨거운데 행복하잖아요 저거로면 아우 행복해 <웃음> 나선는가먹을까 진짜 행복하다 <웃음> 이거 닭가슴살도 엄청 연하네 우리가 생각한 그런 막 퍽퍽한 느낌이 아니라 이게 아니죠 이게 국물이 잘 흡수해서 퍽퍽하지 않아 부드러워 퍽퍽살? 어 퍽퍽살 네, 가슴살이 미래 우와 반깁게 들어가 여기에 들어가는 타들 바로 먹으면 좀 뜨거울, 뜨거울 것 같아요 뜨거울. 감자 감자 비어요 어. 감자 안에 음.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음. 음. <웃음> 이게 지금 자기 네 마리째. 와. 오. 어, 지금 혜준씨가 장갑을 끼고 끼고 있는데요, 오 지금. 오, 유언화되고 아니요. 있어요. 음. 아, 너 아파. 죄송합 오, 이제, 시작, 이제 시작인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장갑 끼고, 해준씨 근데 진짜 맛있게 드신다 음. 음, 맛있게 드세요 개인적으로 이 버섯 식감 너무 좋다 음. 아, 이 향도 이 안에 이렇게 버섯 향이 잘퍼져가지고 맞아요 와, 완전 베스트인데? 이름을 버섯 닭볶음탕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 <웃음> 버섯 향이 되게 진하게 오나 있어 아, 근데 이닭 당, 당 뭐, 뼈차로 씹는 게 너무 좋아 하영이 당목, 어떻게 드세요? 당목. 그냥 막갖다난목 뼈까지, 뼈까지 먹어버려. 그렇 <웃음> 음. 이거 진짜 맛있어. 밥 하나 드릴까요? 당목. 당목. 응. <웃음> 아니, 안, 안 좋아하시면 안 드셔도 돼요. 아니, 좋아하는데. <웃음> 배부르세요 혹시? 아니 무슨 일이야? 왜, 왜 배불러? <웃음> 야 하나도 안 부른데. 음. 음. <웃음> 배부르신 것 같은데? 야, 하나도 안 배불러. 하나도. 화장님화장님 아, 아, 저희 혼자 단채 먹어도 돼요? 저희 훈제 편채 먹어도 돼요? 훈제 편채? 아유, 뭐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저희 훈제 편채 5개 주세요 5개 주세요 5개요? 네. 개요수를 미리 말안 했구나 5개 주세요 5개요? 네 어, 개수를 미리 말안 했구나 <웃음> 네. 일단 라이트하게 오리지널부터 먹고 수양이 음. 와, 진짜 담백하다. 기름기 완전 쏙빠졌어 누구야? 누구야? 저 있는 야 이름이야? 야. 뭐야 저거? 회도 아니고. 아, 여덟 개야. 여덟 개. 와. 여덟 개. 여덟 개. 차돌박이가 아닌데 이건. 자, 이거 과연 한 입에 아, 들어갈 수 저, 아,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넓어 가지고.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와! 너무 쉽게 먹는데? 와 네, 네. 네, 사막의 그 개미지옥 그거 같은 거뭐 어떻게 죽여, 내가 빨려 들어가 <웃음> 이렇게, 이렇게 딱 싸가지고 뭐 해야 돼, 지금 먹을까? 음, 그냥 이거 바비큐 소스 어, 자, 해준씨 도전! 야채까지 도 듬뿍 넣습니다 오, 그래도 꽤 많아요 가운데 야채를 오, 써서 개 넣었어요, 네개네개 4점 네점 들어가요 자질 있어, 자질 있어. 입에 들어갔을 때그 흥미한 향이 확 나고 야채랑 조합이 진짜 기가 막히네. 그리고 담백하면서도 이렇게 막 퍽퍽하진 않아. 음. 아, 그리고 이거 안에서 이 깻잎향이 살짝살짝 나는 거 너무 좋은데? 음. 어, 너무 맛있다. 어, 이름이또 가네요. 와... 이래 이래면 내가 우니까 잡히는 대로 가는데요? 폼체 네. 평체와 손바닥에 놓고 아니 무슨 깻잎이야? 오. 깻잎이야? 어, 그러니까 최 <웃음> 위에 바비큐 소스 얹어서 자 여러분, 들어갑니다. 지시한. 와 푸짐하게 맛있게 먹는다. 맛있겠다. 입안의 포만감이 음음 고기 쌈이라니 신세계다. 대박이야. 대박이야. 이게 소스가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응. 음식은 하나인데 맛이 세 가지 응. 느낌이 다 다르게 나는 것 같아 오다 다른 음식 같아 응. 어떤 소스를 찍는 거에 따라 맛있는 거 먹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 요 응. 어, 아, 이게 좀 이렇게 쑥또 소화 더잘되도 노래 붉은색, 파란색그 사이 삼초 잽시간 붉은색, 파란색그 사이 삼초 잽시간 노란색 내려갔어요. 오, 여기 두개 얹, 여기 두개 얹고, 요 사이에다가 요거 얹고, 요 위에다가 겹쳐서 요렇게, 요렇게 잡아서. 두개 주세요 볶음밥이요? 네네몇개 준비해 드릴까요? 두 개요? 두 개야 네. 아, 자 볶음밥 시켰어요? 드디어 볶음밥 두개 시켰습니다 아, 기대된다 맛있겠다. 기대된다 두 개요? 두 개야 네 <웃음> <왜>? <웃음> 아니 지금 해준 씨가 약간 배불러요 배불른다는 듯이 <웃음> 네 배불러요 아니 쏟아주 어때요 보니까? 지금 이게 <웃음> 배불러가 약간. 이거 배불러다. 지금 토하시게 해탈하시는 것 같아요. 어. <웃음> <웃음> 어... 아... 아주 근데 이레미 지금 손바닥 위에 편채, 채소, 차곡차곡 탑을 쌓았어요. 아 다보탑이야 뭐야. 이레미 편채 버거. 버거. 야 이거 약간 햄버거 저기 패티 사이에 또 들어가고 패티 사이에 또 들어가는 느낌이네 약간. 클럽 샌드위치요. 어 클럽 샌드위치. 햄버거 말고 클럽 샌드위치. 예. 아 진짜 맛있게 먹네요. 마무리된 볶음밥. 이게 국물이 진해서 볶음밥에도 엄청 진하게 베 있어 양념이에요. 진짜 진하지. 그 아까 그 맛있는 국물이 그대로 음. 볶음밥 안에 그냥. 음.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저기다 깍두기까지 하나 올리면 아아 활용 점정이죠. 와. 어, 아, 누가 하나 깍두기랑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깍두기 하나. 와 해준 아 씨한입 크게 최고. 들어갑니다. 야 아니 근데 준희 씨 여기까지 초청거라도 박수 줘야 되는 어,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야 준희 씨 했어요. 자질 있는데요? 음. 야 요원들 자질 있어요? 야. <웃음> 어 기운이 이제 또 넘치는지 네. 힘 네. 힘. 아 저기 능이 토종 닭백숙 한두 마리 더 먹어야 되겠다 진짜로. 그렇게 까요 아니 아니 아니